키 153cm예요. 몸무게 153cm. 153cm. 53, BMI 19네 사람. 이게 안녕하세요. 내아트상회과 원장 최평님입니다. 체형별로 가구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케이스가 허벅지 틈이 잘 생기는 케이스인가요? 허벅지 틈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안쪽의 지방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뼈대의 모양, 근육의 양에 따라서 허벅지 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골반의 크기, 뒷테 골의 모양, 그리고 무릎뼈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내측의 근육량에 따라서 전체적인 허벅지 틈 모양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스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해 볼게요 두 케이스 모두 BMI 19 정도의 마른 체형이지만 비교적 안쪽 부위에 지방량이 어느 정도 있고 골반이 넓은 편이며 대퇴골의 모양이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 모양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릎뼈가 가늘어서 지방을 제거했을 때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벌어진 허벅지 틈을 볼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는 허벅지도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나요? 하체 운동을 주로 하는 운동선수가 가지는 근육의 발달로 인해 허벅지가 두꺼워진 경우에는 지방의 흡입만으로는 그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면서 같이 발달하게 되는 근육의 양, 지방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른 모양의 허벅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지방 흡입과 체중 감소로 인한 근육 감소로 허벅지 둘레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예를 들자면 키 153cm에 62kg인 분으로 평소 몸무게보다 10kg 정도 증가된 상태에서 흡입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힘을 주었을 때 앞벅지 및 안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전형적인 근육형 허벅지 비만이었던 분으로 허벅지 안쪽 승마살, 앞 허벅지, 그리고 무릎 안쪽 등 최대한의 흡입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체중 감량을 시행하여 마른 형태의 허벅지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완전히 마른 다리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당히 라인 정리만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지방입을 진행하시나요?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고민이신 분도 있지만 고민된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라인을 살려서 자연스러운 모양의 모양을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키 153cm, 몸무게 50kg인 보통 체중을 유지하는 분이고 안쪽과 앞벅지 부위가 걱정인 분이지만 골반 바깥에 둥근 느낌의 라인은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었습니다. 안쪽과 앞벅지를 최대한 정리하고 바깥 위쪽은 일부 라인을 살려 아래 부위는 정리하는 형태로 라인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라인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서 다리가 정말 예뻐졌네요. 감독님 그러면 재수술을 하러 오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전체적인 지방 흡입량의 부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리고 흡입을 하였지만 라인이 불만족스러워 다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어, 1년 전 흡입을 하였지만 안쪽 윗부분과 승마살부위에 흡입이 덜 되어 재수술을 진행한 경우로 불만족스러운 두 부위를 최대한 흡입하였으며 엉덩이 주름 아래의 지방은 일부 남김으로써 흰 라인 처짐을 최소화하였고 나머지 부위는 고르게 정리하며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기존 흡입수술 후 허벅지틈이 약간 생겼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였으며 더불어 나머지 부위의 전체적인 라인 정리를 원하여 재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 전에도 날씬하셨지만 재수술 후 라인이 더 확실히 예쁘게 변하셨네요. 지방흡입 수술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마다 각각 원하는 바가 다르고 체형 또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뇌원을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뇌아트사형외과 원장 최평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